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마 경치경치 진짜 아름답다 아마 나는 호지민 자랐어 호지민 거의 나무 없고 산 없고 나무는 많잖아 길에 나무 많아 근데 방국보다 여러가지 색깔 아니야 그냥 그린색, uh, uh. 그리고 넓다 그리고 날씨가 왜냐면 나는 호치민 사람이라서 어 원래 호치민 항상 덥다 어, 한국과 날씨 덥다 시원해 그리고 그대 미미 유학한데 범학기야 범학기 그 벚꽃 있어 음, 어, 와. 그래서 아마 어, 며칠 후에 바로 저급 여의도 어, 갔어 여의도 처음. 곳곳 어. 구경 갔어 어. 한국저음것 여의도 나중에 홍대 나중에 신전 나중에 민동 기억이 나아 음. 맞아 공항 와 진짜 커 하지만 그대 진짜 많이 들었어 많이 당황 아니야 음, 왜냐면, 아, 알고 있어서 어, 왜냐면 인정 공항 유명해 오게 공항 5개 중에서 큰것 인정했어. 아 세계에서 다섯 어. 개 안에 드는 그리고 아 사람들 뭐진짜 남자들 음. 커 베트남 사람보다 진짜 커. 응. 음. 크고. 크고. 어. 덩치도 크고 뚱뚱한 사람도 많고. 어. 맘처럼. 어. <웃음> 그리고 여자들. 응. 음, 거의 아마 80% 화장 화창, 다 화장야. 이 나는 옛날 온대 화장 안 해서 그냥 이렇게 마술까, 왜냐면 마술 집에 가까워. 그냥 아무것도 화장 안 해, 마스크도 안 사, 영해, 그냥 가. 두 학생 봤어. 하하하, 레오레오 했어. 너를? 어. 그래서 나는 다시 집에 모자하고 마스크 해가. 응. 그 화장 안 하면. 어, 사람도 조금. 자신 없어. 음, 응. 많이 봐. 밖에 좀안 아, 나가, 여자들. 어. 맞아. 근이 배우셔도 할거 없어. 왜면 지금 베트남 아야아이괜네 아니, 별로 차이 안나? 응. 아니야? 아마 또 아저씨랑. <웃음> 야. 너 뭐야 아저씨야? 응. 맞아. 나. 그리고 음식점 보면 어? 한국 음식? 빨간색. 빨간색? 어. 아나 정말 알아서 항상 거의 음식들 응. 오죽하러 있어 맵게 먹어 어 맵게 먹어 응. 그리고 어뭐아 싸는 거 직원 없는 거아 음. 가게 중에 직원 없는 어, 가게 햄버거 직원 어, 어. 어, 딱어 키오스크 응. 받아서 영수증 받아서 기다려 아 베트남어 아 어? 어, 베트남 거의 직원 직원에 직접 지문에 그리고 학교 응. 음, 와 진짜 예쁘다 왜냐면 아마 나는 베트남에 인테스노 학교도 안 공부했어 좋은, 예쁜 학교 경험 없어서 그래서 한국 가면 와 학교 예쁘다 학교 크다 어뭐더 당황했어 진짜 선생님도 예쁘고 음. 어 이렇게 보면 나이 몰라요 한국 사람도 많이 어려 보여. 어, 어려 보여. 동안 나도. 아 맞아. <웃음> <웃음> 아 어, 한국 사람도 진짜 행동 보면 봐라. 음, 지하점 다고 있어. 발이 다 뒤다. 아, 지하철 음. 올때사을 뛰어. 음. 맞아. 항상 어, 바쁜 것 보여줘. 음. 어 바빠 바빠 바빠. 이랄게. 형사람들 바빠 어, 그리고 마침지 약속? 마침지간 꼭? 응 중요해 어, 중요해. 너도 처음 해나 <웃음> 만날 때 맨날도 고 그래? 그래 나 막힌긴 없네 어어마들이랑 지장 갔는데 음. 야채도커 거의 베트남 나무도 커오이도커 어, 슈퍼 코, 과일? 어, 거의 응, 과일이 커 야채도 베트남보다 커요 어... 조금... 과일도 부적안많나안 아, 다양해 과일 종류가 많아 베트남보다 응. 베트남이 훨씬 과일도 많고 야채도 많고 응, 어, 그리고 뭐당화 있어 잘, 진짜 비싸, 정말 비싸 아, 어, 나는 살 많이 안 먹어서 운이 있 <웃음> 쌀비비쌀 <웃음> 쌀 쌀. 어떤 사람 많이 먹으면 아마 조금 힘들어 어, 그리고 편의점 가서 진짜 한국에 라면 다양한 거 많아 어. <웃음> 진짜 많다 어. 그래 맛있어 한, 한국 라면 맛있어 응. 베트남 라면 보다 응, 나만 나만 여러분 나만 다다 다. 거의 사람 이렇게 아니야 뭐 그렇게 강조왜냐면 <웃음> 무서워 나중에 사람들왜대 이렇게 해안돼 아, 그냥 나눈 마음만 아. 응. 어떤 사람 네, 한국라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 사람들 있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면 돼한국대학생도 진짜 열심히 고 <목소리가> 응. 응. 응. 어, 시험 기간도 <목소리가> 완전 도서관 진짜 자리 없어. 몇게 라이트가 어, 나는 들죠 분위기 아 어, 여기 분위기 공부하는 거 분위기. 어 나는 지금 공부 원해. 아 어, 있어 한국 이렇게 만들었어 전해. 뭐를 만들어도 가고 싶고 쓰고 싶고 사용하고 싶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음, 맞아. 나 대학교 다닐 때는 그런 거 거의 없어. 아직. 그거 글에서 너무 안 맞지 않아 봐? 서명하는 짱나 봐. 아 대학교 다닐 때가 지금 베트남 대학교랑 비슷할 거야. 아, 어 항상 한국 사람들 어가게 그냥 집을 만약 에 있으면 우리 어, 오면 항상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항상 있어 그래서 다음 문건 샀어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항상. ที่บนตัวทั้งสังไม้ก็แกเป็นธรรมะเนี่ยเป็นธรรมะตัวโยวาเป็นธรรมะตัวสานุวเป็นธรรมะคำซ้ำในต่อสองขันเนี่ยคอยยก่ามีคุตุกมิ้านเจ้าโซนนิมจริจุนงี้ยนนนนนยันนายอาบานเตแสดงนิมยากอห่่นเ่ม้จนเต 말해야 돼. 응. 안녕하세요. 응, 먼저 해야 돼. 응. 무서우세요. 아 어, 맞아. 베트남 가게는 보면 주인이 더 왕. 아 장사 잘 되는 가게는 어. 주인이 더뭐장 이렇게 어, 이렇게. 맞아. 어, 빨리 빨리. 어, 안자, 아, 맞아. 어리어 앉아 앉아 아리빨리 말리 말리 말리 말리 말리 말리 말리 어, 여기, 여기. 어, 나 어, 없어. 어나 <웃음> 맞아 리 말리 어어리 밥아나 a p a p 나 p 먹어 a 뭐 p 먹어 가가가 p a p a 먹어 어 a p a 아 a p a 가가가 a p 한국 그렇게 하면은 그 가게 망해 음 그리고 어 한국에 옷 a Papa, p a p 어어서 p a Papa, Papa, Papa, Papa, Papa, Papa, 지금 여름 p 어 아. 여름 끝. 아. 지금 다든 어울어 아, 해야 돼. 요즘 뭐 봄이 해야 돼. 이렇게 없어. 어. 그냥 계속 입어. 아 해. <웃음> 맞아. 아. 겨울 전에 겨울 시작해. 여름 전에 여름옷 시작해. 여름 아. 끝날 때 여름옷 세일. 맞아 해. 맞아. 겨울 끝날 때 겨울옷 세일해. 맞아. 아. 시즌이 있지 시즌. 그리고 에어컨도, 기랑 자동자 자동자 에어컨도 따뜻하고 주차동 있어, 어, 주제도 있어. 에어컨. 아, 어. 맞다, 어, 어, 그냥 에어컨만 있지. 따뜻한 바람 차에서 필요 없잖아, 더운데. 아, 더 당황 있어, 여러분. 아이고, 그거 진짜 문건들 만약 사면 자구도 침대 방상어 어. 어. 뭐다 하면 하면 스스로 가고 스스로 음. 어. 해야, 해야 돼어 베트남 원칠원 있어 집원 직접 봐 해줘 다 해줘 어 그리고 또좋줘 한국은 배달만 해줘 음. 거의 배달 을 해주고 진짜 큰 거는 직원들이 해주는데 작은 거 책상 이런 거는 음. 다 직접 해야 돼뭐 이. 어 우리 이렇게 직접만 하면 규명 없어. 어. 목태 어, 아니야. 유학하면 껍해야돼 응. 방법 없어. 응. 안 하면 놓고 해줘. 그...